한 명씩 한번 가자! 하! 하루에 한컵 이! 이보다 좋을 수가 뮨!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은 저희 하이 뮨새 광고 영상 촬영을 습니다 오, 안 보여, 안 보여. 어, 일자, 일자, 안 보여, 안 보여. 다음 참가자는 107번째, 109번째가. 이렇게 배웠어. <웃음> 그러면 여기 없다. 네. <웃음> 그래서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웃음> <웃음> 살이 빠졌어요. 뺀 것도 있고 다이어트한 것도 있고. 아, 빼기는 힘든데 빼고 나면은 또 화면 잘 나와. 회자리 힘들고.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 요새는 그걸 하고 싶어. 체형 교정 같은 거필라테스 다들 헬스 합시다다 같이 <웃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얼굴에 비 슷겨졌어요. 지금 어, 진짜 오늘의 전면추는 덜 짜. 덜메는 차 비가 안 내려가는 사다안 나... 내리는 것 같은데 지금 힘들어서 빰빰빰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오는데 만안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1절은 내려가는데 2절이 안내려가나도무거워못내리겠어 아, <웃음> 이제 댄스는 안쉬셔도 돼요 하이 하이 스테 하이 아, <웃음> 아, 여기 있는 모든 정보 를다 아는 거야？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요. 못 먹습니다. 네. 아, 오늘 짬뽕 으로 왔는데 여기 짬뽕이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 왜? 네, 월요일이라 문을 다은 거야? <웃음> 아 억울해서 억울해서 짬뽕. 자, 그러니까 짬뽕을 네. 사갖고 온다 온다 당연참온 아, 오고도 나올 것같아 미션을 네. 착착착착 성공할 <웃음> 수 있을 것같아 하나 둘셋 짜장면 <웃음> 왜 전혀 그 다음 질문이 안 나오지? <웃음> 점심 짬뽕 맛있게 먹었죠? 네,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플래시몹 <웃음> <웃음> 그래도 어제 안무 잠깐 연습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아이돌의 짬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광고 좀 기대되긴 한거 안무 어떻게 나올까? 오늘부터 일주일 따라다니 네. 내일 할 일이 천차만, 천, 천차만별 <웃음> 아 <웃음> 요새 <웃음> 단어가 <웃음> 생각이 안나 천차만별 아니라 뭐라 그래? 천차 백갈? <웃음> 뭐라 그래? 천만 가지야! 어? 이제 보여주는 거지 포인트에서 일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 또 팬분들도 알고 또 준비하는 거는 5 월달부터 좀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까지는 지금 막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면 됩니다. 파이팅! 아니 궁금한 게더 있어요? 다붙여 <목소리> <숙여줘야 웃음> 벌써 너무 자기적이좀 제발! 손발이 우울하도록 가지고 삼행시 <웃음> 한번 가자. 하이면3 삼행시! 갑니다! 하! 하루에 한 컵. 오호호호호! 이! 이보다 좋을 수. 윤클이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뮨뮨뮨 하이 뮨이야 <웃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체력관리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걸로 최대한 체력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운동을 안 하고 먹으면 살이 금방 붙잖아요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체력 보충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으면 살이 붙고 살이 붙으면 화면에 좀 퉁퉁하게 나오고 퉁퉁하게 나오면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 없고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을 올리려면 먹어야 되고 <웃음> 아.. 좀 그렇습니다 요새는 고기 양 조금에 샐러드를 좀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속도 편하고 탄수화물 키이 그거를 밥을 따로 시켜가지고 샐러드랑 같이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좋더라고 <웃음> 그.. 그래요 쌀밥 먹었습니다 안그럼 뚝딱 애치웠어요 엊그저께는 탄탄면 먹었습니다 탄탄면 맛있지? 여러분 송도 프리미엄 현대 아울렛에 지하 1층에 탄탄면 집이 있어요 이거 뭐비필도 아니고 나거기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우연찮게 그냥 먹은 거다 거기가 제일 사람이 없어가지고 와 완전 진짜 얻어 걸린 거거든 근데 진짜 멋있더라고 마늘 다진 거랑 볶음김치 만큼이랑딱 나와 이게 면을 먼저 다 먹고 거기에 웃고싶다 갑자기 거기에 볶음김치랑 마늘을 넣래 그러면 갑자기 다른 음식이 돼 밥을 요만큼 주거든 딱 그걸 밥을 넣으니까 국물이 자작해가지고 드려 마실 수준 탄탄면 한번 꼭 가보세요 추천입니다 그집 이름은 우리가 기억을 못 찾아주세요 서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탄탄면 공방이래요 아 이걸 말씀드려야 돼 면이랑 국물은 우리 입맛에 맞아 근데 다져서 나오는 고기 덩어리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향신료 냄새가 나뭐 괜찮다 싶은신 분들은 전혀 문제없이 먹고 하루 종 행복한 시간은 솔직히 일단 이게 두 가지인데 일을 할때 행복한 게 있고 또 일을 안할때 행복한 게 있어요. 촬영 지금 촬영을 해줘야 될까요? 아 바로 들어가요? 예. 아 지금 이제? 어. 아. 이렇게 촬영하러 들어올 때 행복합니다. <웃음> 여러분 촬영하러 갑시다! 그리고 <웃음> 하시는 안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이미 광고가 맛있게 잘 나온 고같게 내가 여태까지 근래 한, 한 10년 넘게 통틀어서 이렇게 역동적인 안무를 춘건 처음이에요. 배울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리비랑 안무랑 너무 헷갈려요 이게 백이면 걸그룹 안무는 한 30?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인터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할 일을 잘 마쳤어요. 갑시다. 내일 아침 몇 시간 나온다요